자1레벨 레드 패시브 걸고 바로 보스로 달려줄게요. 그러면 웬만하면 상대보팀의 스펠을 뺄수도 있고 킬도 낼수도 있겠죠. 자 루시안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차분하게 자 쉴드를 걸고 돌아오면은 숙박을 걸게요. 자 루시안이 전멸이 빠졌죠. 오케이 좋아요. 시작이 좋죠. 상대 봇이 지금 와드가 안됐으니까 바로 가죠 오케이 좋아 일단 우리 원딜에게술들어그르고아 아쉽네요 루시안 좀 아쉬운데 일단 니코라 잡죠 아 카타가 내려오고 있네요 지금 아 아쉽다 베인 베인 네, 죽고 일단은 니코 잡고 바로 빠지도록 하죠 자 일단 핑크 와드니까 상대가 모를거란 말이죠 자, 상대가 모르니까 지금 대지 소환해서 바로 들어갈게요 오케이 들어가고 파이크한테 쉴드를 걸고 자리코 잡고 아 파이크 아쉽네요 파이크못 살았지만 베인한테 쉴드를 걸고 자루안까지 잡아냅니다 좋아요 자 왠지 상대가 궁쓸것 같은데 핑크 와드니까 기다렸다 궁 쓰면 은 바로 쉴드 쓰고 자 역갱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죠 자 데이지로 막아주고 자 파이크 들어갔는데 파이크한테 쉴드어 볼게요 오케이 잡아내고 굉장히 좋죠 자 빠지죠 자 자, 루시안 잡을 수 있을까 파이크 아루시안한테 슐드.. 아 군물수 아, 빠지나왔죠자 지금 카타리나, 자, 카타리나 잡아볼까요? 오케이 파이크 잡아내고 자 카타리나 들어오나요? 오케이 다행히 부시 덕분에 엔디베아 살았죠 일단 할거 없으니까 음.. 이런 것도 챙기고 자, 카타리나가 내려오는데, 와드가 안돼 있나? 와드 되어 있나? 모르겠네. 여기 와드 안돼 있는데. 자, 카타리나 몽때려보는데 한번 잡아볼까요? 와든인가 오케이. 들어갔다. 잠깐만. 제가 너무 깊숙이 들어왔나요? 아, 위험한데. 아, 과연 살수 있을까? 아, 아쉽다. 일단 카즈스랑 저랑 교환인데 더 잡을 수 있나? 더 잡으면 좋겠는데? 아, 아쉽네요. 그래도 교환이네요. 그냥 1대1 교환. 상대가 왠지 좋것 같은데 일단 시야 장악하고 자 일단 빠졌다가 자파이프 들어가고 있으니까 타이커한테 쉴드를 볼게요자 루시안 잡아내나요? 오케이 루시안 잡아내고 자 지금 속박 걸었는데 아 칼리엔 정말 잡기 힘들죠? 약간 아, 잡기 정말 힘들어 자, 어 뭐야 니코잖아 자 니코 궁수니까 잠깐만 자 속박 맞춰서 니코도 잡아낼게요 굉장히 좋죠 자, 그 밀었으니까, 자, 2차 타워까지만 밀고, 한번 빠지죠. 자, 침착하게, 2차까지만 밀고, 무리하지 말고, 딱 2차까지만 밀고, 또, 스노우볼을 굴리도록 하죠. 자, 침착하게, 빠지죠. 자, 일단 팀원이 썸이 나면은 무조건 달려가줍니다. 아, 근데 포지션이 너무 안 좋은데. 아, 속도도 안 좋고, 잠깐만, 딛고, 잠깐만. 좋냐? 좋냐? 아, 왜안 눌러져? 아, 준비 좀 늦었죠? 잠깐만. 아, 아칼리 너무 센데와 아칼리 너무 쓰잖아. 아칼리, 제발 푸시 푸시 아아 너무 아다 잠깐만. 아 이거 상대가 너무 힘데요아아 밖에 안아아는데 제발 한 명이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풀아풀아풀풀아아아아아아 제발, 제발 제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제발. 자, 상대가 지금 바언을 먹고 있는데 일단은 루시안 만화도 없고 상대 HP도 없어요 지금 막을 수 있어요 지금 빨리 막으러 가요 오케이 좋아 좋아 오, 이거 잘하면은 막고 저희가 바언 먹겠는데요 자, 이제 저 부착 10초 전 오케이 잡아내고 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자, 쉴드 오케이 오케이 카딕스 잡아내고 그러면 여유롭게 강타를 쓰면 되겠죠 자, 좋냐 좋냐 아, 좀 좋냐가 없구나 자, 그렇다면 쉴드 아, 굳이 숨어가지고 몰래 몰래 때리고 있을게요 아무도 모르겠죠 자 때리고 때리고 잠깐 루시안 돌았잖아 자 그럼 속박으로 제가 잡아볼까요? 오케이 좋아 자 파이크에게 쉴드를 걸고 좋아 오케이 마지막적 전멸이 아니구나 좀 카타리나가 살아남았네요 지금 오케이 자 와드 지우고 그냥 쭉쭉 이 기세를 타고 밀어보죠 자, 미드에 모여가지고 아, 우리팀 정말 잘했다 특히 파이크도 정말 잘했네 그죠 자, 올라갑시다. 아니야, 용또 나중에. 지금은 바로버퍼 있으니까. 쭉쭉 밀죠. 오케이. 쭉쭉 밀고, 차분하게. 무리하지 말고. 자, 누가 끌수 있나요? 오케이. 팔도 끌어놓고 오케이. 좋아. 팔도 정말 잘 끈다. 오케이. 무리하지 말고, 딱 억제기만 깨고, 바로 또 빠지도록 하죠. 자, 용까지 좀 챙기고, 용까지 챙기고, 자, 와드 일단 줄게 와드 지우고, 차분하게 용 챙기고, 자, 귀환을 했다가,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스로 달려서 코스를 내죠. 자, 일단 와드 하나 해볼게요. 오케이, 니코 안내, 니코 잡아볼까요? 자, 숙박 맞췄는데, 아, 들어가기 너무 애매하죠. 너무 무섭다. 일단 차분하게. 천천히, 집착하게, 데이지를 앞에 두고, 2자 타워를 밀고, 자, 천천히 밀어볼까요? 자, 차분하게. 자, 데이지 앞에 봄 대고, 데이지 타워라고 열어줘이 오케이. 상대에다 들어올 것 같은데, 상대가 들어오면은 그때 구원을 주도록 할게요. 자, 구원 써볼까요? 오케이. 아칼리 들어오나? 오케이. 아칼리 바로 두어오고 빠지고 싶으면 리콜, 리콜, 리콜. 도중신다 그러면 쓰 빠질게요. 오케이. 자, 원딜한테, 실드 걸고, 살리고, 에이드한 알이 있으니까, 파이트아 정말 잘한다, 파이크. 오, 아쉽네요. 자, 마지막 척치 크으. 이렇게 게임이 끝났네요. 아, 그래도 상대 팀 또, 멘탈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끝까지 포기지 않고, 계속 같이 게임하는 모습이, 서로서로 이 보기 좋죠. 자, 이렇게, 뭐, 좋냐, 아이번을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요. 사실은, 저희 보띠오가 너무 잘 하셔가지고 완전 보스를 탔죠. 자, 이렇게 게임이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